시뿌리는 <웃음> 비유 맨 마지막에 있는 좋은 땅에 떨어진 시에 대해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 이렇게 나오는데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백배 혹 육십배 혹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여기까지는 똑같이요. 자라 무성하여 이것은 조금 부과된 말입니다. 결실하였으나 삼십 배와 육십 배와 백 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제 이게 마태복음하고 좀 순서가 바뀌었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여기는 이제 60배, 30배가 빠졌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주님의 설명을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에는 좋은 땅에 부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그러니까 깨닫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받아 라고 나오죠 그리고 30배,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닫고 받고 이런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첫째 말씀을 듣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누가 보금에 있는 말씀이 특별히 그런데 그 다음에는 받아? 마가복음에는 다라고 했죠. 마태복음에는 깨닫고 그 다음엔 지켜 인내로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마가복음에는 반대로 30배 60배 100배 누가복음에는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종합하면 말씀을 듣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 깨닫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혹 30배, <웃음> 어, 또 30배, 60배, 100배, 혹 100배의 결실을 한다 이렇게 에,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 주의해서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결실을 해야 하는 것이지 결실하지 못하면 그리고 도중에 그치고 만다면 결국 지켜 불에 던지고 말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결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결실은 열매인데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물은 내게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신다 이렇게 했고 또그 요한복음 15장 6절에 오늘 읽은 6절 앞, 앞부분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르느니라 했습니다. <웃음> 포도나무를 비유로 해서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사람에 대한, 제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계적으로 존재하는, 주님과 기계적으로 연합돼서 존재하는 그런, 그런 무생물, 그 무슨 일반 나무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활동에서 열매가 결실이 보여요 이따가 이제 뭐 자, 자세히 보겠지만, 그 활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기도도 하고, 성경 연구도 하고, 또 뭐, 전도도 하고, 다 그런, 그런 게 이제 그 활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의 발휘 그리고 또 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그런 그 모습 속에서 그 공평과 정직과 의신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요소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면 단순히 그냥. 아,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그 외형으로 갖추고 있는 거가 열매냐? 그건 아니다. 열매는 우리가 이제 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김홍준 목사님들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 열매는 뭐냐면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그 나라의 어떠한 성격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와 사역에서 그리도와 같은 것이 나와야 열매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기, 기독교라고 하는 외형적인 그틀 어, 뭐, 예, 여기서는 뭐시 줄기, 그 가지, 꽃까지도 얘기했고, 뭐 잎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는데, 문제는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열매로 얘기했는데, 진짜 이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어, 도움이 되는 그런 열매는 그 사람 성, 어, 존재로서의 그. 성격에서 그 그것이 그 나와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그 속성이 나와야 되고, 그 관계에서 항상 의로운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은 특징이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그게 좋은 나무. 그 근본적으로 주님의 구원을 알아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자기한테 기대할 게 없다는 걸 알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다 의지하는 거예 주의 말씀과 성신을 의지. 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 이것을 이, 이것이 그냥 그 인격에 녹아져 나와야지. 그 생각에 녹아져 들어가 있어야 되고, 말로 나와야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야지. 그게 열매다. 근데 그게 안 나오면,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이번 주에 이제 민숙이 이제 22장하고, 다니엘서 이제 4장을 볼 건데요. 제가 아까 문제 다 드렸죠. 보면, 발람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의 고백. 발람의 예언과 느부갓네살이 그, 그 다니엘을 살리신 그 다니엘을 통해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지 몰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주 영생하시는 하나님. 뭐 모든 세상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그렇게 막 엄청난 고백을 해요 근데도 신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수단이지 목표가 아닌거지 열매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계 속에서 존재해 있어서 그것을 내야지 내가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다음주에 요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볼 내용이 그거예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 거짓 선자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제 말씀도 가르쳐요. 잘 가르칩니다. 권능도 잘 행하고 그런데 몰라요. 왜 그걸로 쓰려고 했겠니 그러니까 그거는 수단이지 그게 열매가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열매를 잘 알아야 돼요. 열매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갖고 이해하고 있는 게 열매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열매냐 아니에요 말하고 있는 것을 사는 거예요 정리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온몸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주님이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죠. 예언만 하신 분이 아니죠. 당신이 친히 다 몸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했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러니까, 그, 주님의 몸인 교회 지체라면, 같이 고난받고, 같이 나를, 주님을 미워한 세력이 지금도 있고, 주님을 <웃음> 그, 저주하는 세력들이 지금도 있으니까, 그것을 그것을 감내하고 그것 그 그들을 통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품미를 발휘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그 그, 우리 저희 교회 카톡에 그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저 선교사의 엘살바도르 그 성교사 그걸 보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형으로 보면 합리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런 일은 그것처럼 소비 너무 미치는 장사잖아요 완전히 미치는 장사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신다 내가 죽어야 내가 원수들을 위해서 죽어야 거기 열매가 있는. 그게 주님의 열매지 내 열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요 예언을 하고 내 이렇게 내뭐 개혁신학을 암만 가르치고 어디 가서 뭐큰 세미나도 하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그러니까 그걸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나올 수 있는 게 죄밖에 없고. 오직 주님 걸로만 된다. 그, 그,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 그것이, 그게 주님과 딱 붙은 인격체로서의 활동이 되고, 그게 열매가 된다. 그, 그, 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산제사가 되고, 산제물이 된. 개, 개혁신학 좋다고 하고, 탁, 아,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거 알고 있다고. 근데, 그럼, 어떻게하라고 예? 자기 하나 부인도 안 하고, 예? 자기 십자가도 안 지고. 깠다 가나면.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발람이나, 그, 누부갓네살, 또, 거짓선자들 다 그래요. 열매라는 게,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내가 더 많이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아는 거를 안 살아서 못 사는 거예요. <웃음> 그, 그, 그, 그, 그 정도 얘기 들으면 사실은 끝까지 다 얘기한 건데 또쭉 읽겠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상태는 그것이 남보기에 아무리 훌륭하고 찬란할지라도 가령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데까지 이르러서 남보기에는 그 꽃이 화려하고 훌륭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꽃은 굉장히 화려한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태복음 21장 43절에도 보면, 열매 맺지 않으면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 열매를 맺지 않고 외형으로만, 그 수단으로 준것 자체만 즐겨가지고, 결국, 그, 버림을, 받은 거 아니에요. 멸망받고 그래서 오히려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은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 씨를 심으면 당장 열매가 나는 게 아닙니다. 씨를 심은 다음에 무엇이 뾰족하게 올라오면 그 열매라고 하지 않죠. 그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의 결과로 그 사람의 과거 생활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사실이, 새로운 줄기가 쭉 올라오듯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걸 열매라고 하지 않는다. 이게 뭐 우리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보면 뭐 막, 막 열심히 뜨거워서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또뭐 봉사도 하고, 그막 한다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외형으로 보면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말이 근데 이제 결정적인 때나이 이 정도 하면 되지 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웃음> 그런 거 열매가 아니 그것이 또 장성에서 거기에 잎사귀가 나면 잎사귀가 났다고 하지 이게 열매다 하지 않습니다 잎사귀는 잎사귀인 거고. 그것도 이제 시에서 나온 것 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라는 것은 점점 장성에서 누가 보든지 현저하게 가령 보리 씨앗을 심었으면 보리이삭이 나고 줄기가 나고 벽씨를 심었으면 벼가 나듯이 자라나면 아 저것이 무슨 나무구나 혹은 무슨 화초로구나 혹은 무슨 식물이로구나 하고 사람이 그걸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이제 교회 다니면, 일단 교회 다니는 개연적인 틀이 있잖아요. 외형적인 틀. 근데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은 참, 이전에는 개차방 같이 살더니,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살려는가 보다. 이제, 그러,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보기 좋은 거죠. 그 완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웃음> 에, 뭐, 흥미롭고 이제 관심을 가질만한 그런 사람 대상으로 보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씨 다음에 바로 나오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의 맨 끝에 최후에 맺어지는 것을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거둬서 사람의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또 조금 이제 부연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은 후에 말씀의 작용을 인하여 변화를 일으키고 장성이 현저하고 상당하면 아 남들이 저 사람을 훌륭한 사람 신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훌륭한 신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훌륭한 그러면 신자이겠습니까? 훌륭한 신자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는 참으로 나의 종이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하시든지 나의 제자다 하셔야 할 텐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토의 제자의 조건을 가졌다고 속단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7장 20절 참고구절로 여기 써 주셨는데 이게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외형으로 그럴듯하게 전 세계를 뭐 전세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도 그게 열매가 되지 않는다. <웃음> <웃음> 뭐 물론 뭐그 성경을 연구해가고 나름대로 책을 써도 마찬가지죠. 그게 열매는 아니에요. 열매는요 인격적인 겁니다. 그리도의 인격과 덕성이 나타나야 돼. 이건 그러니까 그게 그그 하나님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걸좋아하신다이 말. 점도 없고 홈도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나올 게 아예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다 믿고 다 받아야지. 그걸 다 받아서 그분 것만 드러내야지 내려고 해야지 그래야 그게 완전하고 하나님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이 그걸 열매로 보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경륜을 펼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열매가 안 맺으면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웃음> <웃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씨가 땅에 들어가듯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들어가서 바깥으로는 줄기로도 나타나야 하고 잎사귀로도 나타나야 하고 꽃으로도 나타나야 하지만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 과정을 겪어놓고 열매를 맺지 않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난 다음에 정지해버리거나 혹은 더 올라가서 꽃까지 활짝 피웠지만, 거기서 정지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열매를 맺지 않을 때에는 찍혀 불에 던지운다.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맺지 않을 때는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진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람,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가지고 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암만 그리또인이라고 해봐야, 네? 내 안에서 주님이 이런 일을 했다고 어, 이런, 이런 일을 하게 했다고 아무리 해봐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과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오직 그리도예요 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열매를 주님과 함께 하면서 조금 경험했다고 해서 얼마나 그 저기 감격스럽고 또 얼마나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어요? 내 속에서 나올 수 없는 걸 이번 주에 참 재미있는 일도 제가 겪었는데 하이퍼 칼비니스트 이 사람들은 이씨 뿌리는 비유도,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만, 하나님이 씨 뿌리는 측면에서만 해석합니다.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는 안 해요. 무서운 거죠. 그거는 요새 생긴 사상이 아니에요. 벌써 17세기 때부터 생겼어요. 그 19세기. 그러니까, 그, 뭘 행하는 것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율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 우린 받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옥토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면 옥토가, 옥토로서 자기, 미지가 떨어지기 전에 옥토여야 된다고 이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옥토로 만드는 것은 자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스스로 옥토가 안 되니까 그 옥토가 될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그 옥토가 될수 있도록 또 능력을 주셨어요 성신을 의지해서 기도해서 그를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걸 누려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고 지키는 그 밭은 자기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쓰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만 생각하고 절로 과지를 맺는다고 하고 내 책임은 전혀 안 해버리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계, 자기를 기계로 만드는 거고 로봇으로 만드는 거 그게 열매가 뭔지도 모르는 거 그럼 열매를 그럼 하나님이 그다 하실 걸 뭐하러 명령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라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돼. 믿기만 해. 그냥 내가 다 할게.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혁신학자들이 그걸 뭐 이제 알미니안들은 <웃음> 그, 50대 50대50, 뭐, 이렇게, 신인 협력서를, 구원의 협력서를 얘기하고, 이,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은, 완전히 하나님 100% 인간 책임 0예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 책임 100%, 우리 책임 1 0 0예요 그게 신비한 일이죠. 응.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스스로, 그 생명이 있는 자로서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언어를 정리. 일반적으로도, 양자 역학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도 이 언어가 좋은 말을 쓰면, 조, 나무에다 좋은 말을 하고, 뭐, 다른 생물체에 좋은 말을 하면 아주 더 좋은 결과가 난다. 뭐, 뭐 소, 소, 저, 저, 토전 농장에서 그 클래식을 틀어주고 아주 기분 좋게 해주면 젖이 몇 프로가 더 나오고 뭐. 예? 근데 아주 사나운 음악 이런 걸 들으면 젖지안나와요 예. 그리고 또 말도 말도 이거 말이 씨가 된다고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래서 애들한테 나쁜 말 하지 말라고 그러고 좋은 말 하라 그러고 이게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인 그런 은총이에요. 일반적인. 근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 그냥 그 내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모양을 낼수 있는 그런 결과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신자는 주,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그 손발이 돼서 살아가는지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결과를 내실 거를 보고 움직여 나가는 거라. 자기가 뭐좀해 보다가 안 되면 에이. 뭐, 하나님이 하셔야지 난 못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게 이거는 진짜 열매를 못 맺는 삶을 살아. 이게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열매가 뭔지 잘 아. 이해해. 열매를 맺는다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느냐하면 말씀을 듣때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 해서 확실하게 변화된 심상이 거기 나타납니다. 이건 이제 사실은 통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상선미로 말하는 거는 바울 같은 경우는. 비상한 경우에요, 사실은. 그의 상태가 사실은 그 살인자와 같은 상태이고, 아니,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그랬는데, 주님이 구원하는 자의 본이 되게 하려고 저를 그, 찾아서, 선, 택적인 사랑, 원래 선택적인 사랑이 큰 거죠, 사랑 그러고 이제 와서 이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돌이키신 거예요. 음, <웃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이런, 이런 과정을 겪친다 이게 사실 회심도 단번에 딱 180도 돌이켜서 가시는 분도 있고, 이 천천히 돌아오다 딱 꺾이시는 분도 있어요. 사람마다 틀려요. <웃음> 그러니까 주님이 그뭐 사람을 고칠 때도 한 가지 방법으로 고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그거는 몰라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주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대로 하시는 거라고밖에는 우리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배척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열의를 띄어서 그것을 자기가 인식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깨닫는다는 말은 그냥 그 말씀이 그렇다고 인정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 무슨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하는 걸 터득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을지라도 그게 과연 그런가 하고, 그, 뭐, 구약성경과, 뭐, 뭐, 이제, 이제, 사도들이 가르치는 내용하고 연계해서 성신을 의지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하신 말씀의 본의를 정당하게 이해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그다음에 지켜 인내로 하는 말씀에는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생활의 길을 걷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니까 인격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생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제 이것도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뭐 누워서 식물 인간처럼 있는 사람들 또뭐 정신 파괴하는 노인들. 배속에 있는 태아들, 이런 사람들은 제외예요 그런 경우는 제외고, 보통은 멀쩡한데, 멀쩡한데 그러면 그생활로 나타내야지.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교회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지. 아무도 누가 확인할수 없는데 혼자만,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건 정상한 방법이야. 그렇게 간호라고 하면 곤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중도이입회 할만한 그런 어려움도 있고 중간에 그만둘만한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끝까지 견디고 견인분발 굳게 참고 견디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나가는 거죠 그것이 인내입니다 하이포칼빈니스트들은 인내가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옥토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택한 백성을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힘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는 말씀과 같은 식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이 있고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시험에 들어서 꺾어지는 듯 해도 이게 오르막 중에 꺾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웃음> 그냥 중간에서 아주 후퇴하는 꺾어짐이 아니에요. 신자야 삶.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을 해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땅이 된다. 그냥 이 기존의 그옛 사람이 가진 성향,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그런, 그런 것 성향 다 내려놓은 게 부드러운 거지. 그, 그옛 사람의 성향, 그게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하고, 황무지 같습, 같지 않습니까? 그런 거다 내려놓아야지 부드러운 거지. 그게 다 빠져야지, 아상. 딱딱하고 돌멩이고 가시떨기 이런 것들이 다 빠져야 돼. 그래야 이게 부드러운 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기를 잘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 자체가 말씀의 작용으로 인하여 중요한 결실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작용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옛사람이 옛 자기는 없어지고, 새 자기, 새 사람의 그리토의 그 성향만이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 자리는 말씀 자체의 작용으로 인한 결과입니까? 이게 이제, 말씀 자체의 작용으로 인한 결과라고 하면, 이게. 하이포칼비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웃음> 여기 이제 금방 나옵니다. 본문을 주위에서 보면 말씀이 들어간 마음자리는잘 봐서 기경해 놓은 밭입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옥토가 돼요. 그렇다면 옥토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생긴 사실입니다. 옥토가 아닌데도 말씀만 들어가면 저절로 단단한 바위라도 부서서 좋은 땅으로 만든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것이 첫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조건이라는 것이 구원을 얻는 조건은 아니에요. 결과물로서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 열매를 맺는 조건이래. 이걸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이게 잘못 해석하는 거라니까요. 예수께서 옥토를 설명해 주실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착하다는 것은 도덕적인 성격입니다. 좋다는 것은 씨가 들어가서 자라기에 적당한 충분한 양분과 수분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러한 부드러움을 가진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뿌리가 아래로 뻗고 위로 줄기가 나올 수 있는 씨 자체의 생명 작용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토양은 충분한 양분과 수분이 있어야 하고 부드러워야 하고 거기에 군더더기나 가지덤불이나 엉겅퀴가 뿌리, 뿌리 엉겅퀴의 씨가 씨의 뿌리가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이제 또 금방 나오는데, 또 이제 어떤 땅에 씨가 들어가서 충분히 자라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아래 바위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이 다 있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웃음> 이런 것들이 <웃음> 있, 있으면 옥소가 될수 없다.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공작을 해야죠 특별한 공작이 먼저 그에게 있어야 한다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만든다기보다는 그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를 내놓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구원론적으로 보면 그 구원론이나, 뭐, 구원론이 성신론인데, 구원론 쪽으로 보면, 이미 이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이 저기, 자라날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이런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시체 보고 아무리 너 일어나라 해봐야 안 일어나지. 살려놓고 생명이 있으면서, 이제 일어나라 하면 그게 일어나지는 거예요. <웃음> 하나님 나라가 역사 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으면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게 아니. 이게 그냥 모여 이제 존재로서만 모여 앉아 있으면 그 관계로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 앉아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거기에 가기 싫다고 하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거기서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악한 짓하고 빛이 없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짓을 하면서도 태연하게 자기는 잘한 것 같이 생각하고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 맨날 언어폭력, 예?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언어폭력 쓰고 막또또 또 실제 폭력을 쓰고 이러면서 아 하나님이 자기 구원해줬다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이렇게 하면 누가 그걸 인정해주겠냐? 누가 그걸 열매로 보겠냐? 그런데 안 갈라 그러겠죠. 오히려 당신 봐서 안 가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 성격이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이게 하나님 말씀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격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형만이 드러나기를 바라야지. 그래, 내걸다 내려놔. 세례 요한이 와서 사실 예수님의 첩경을, 그 평탄, 예수님이 오실 길을 딱 갔잖아요. 그게 회계의 세례잖아요. 그게, 그게 부드러운 흙을 마, 만드는 그런 걸 마련해 준 거예요, 사실은. <웃음> 그리고 이제, 그, 그리토께서 성신세례를 줄, 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한 거예요. <웃음> 이게, 이게 다 우리 앞에 있어요. 주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제시해, 이거 믿어, 이렇게 들이대리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씨앗의 형태부터 다 주시고 우리가 핑계할 수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30배가 되었든지 60배가 되었든지 100배가 되었든지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열매를 맺기 전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씨를 뿌리는 일이 필요하고 씨를 뿌리기 전에는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씨를 뿌리 밭을 옥토로 만들 필요가 있고 옥토가 되려면 옥토가 아닌 요소를 다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강한 주관이나 나는 무엇이다 하는 생각 즉 나라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깊이 들어가서 작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없어요. 세례는 내가 공적으로 사람 앞에서 나 죽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옛 사람은 죽고, 이제새 사람으로 살겠다. 결단하는 거잖아요. 고백하고, 서운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단순히, 단순히 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만 물 뿌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그 사람의 그 결단과 서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언어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요 나서서 뭐 아는 척 하지 않요 성신의 인도만 쫓아서 살려고 하고,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나가면 이게 위선, 뭐 가식, 뭐 더러운 게다 나올 만하니까, 이걸 제가 이걸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제어하고 오직 주님만 나가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거기에 어떻게 자기가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더 더 복을 받으려고 그리스도인이 더 탐욕을 부리고 더잘 먹고 더좋 더잘 살라고. 그 그러면 아무도 그 열매를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볼수 없어요. 아까가 그 엘살바도는 선교사도 그렇게 그렇게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선교사들도 다 그렇게 해서 죽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 거지. 우리가 뭐잘 나가지고 개혁 신학을 받아가지고 뭐 좀. 똑똑해가지고, 뭐, 그런 거 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죽어야 돼요. 형제를 위해서 죽어야 돼. 주님이 형제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게 열매인 거예요. <웃음> 자기 주관이 있는 것, 그거는, 그, 아직, 자기가 뭐, 손지자노로 타고, 자기가 권능해가고, 이게 자기가 안 죽은 거지.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고 실증할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 장성시키는 말씀이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열매를 나타낼 텐데 바위같은 자기가 들어앉아 있으면 그것이 들어갈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당장 에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감격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때 가지고 있던 각성과 깨달아가는 큰 은혜를 얼마나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까? 감격이야 감정의 문제니까 장기간 계속하라고 요구할 수 없지만 깨닫는 기능은 장성해 가야 할 텐데 오히려 차츰차츰 죽으러 져서 나중에는 무슨 말을 들어도 면역성이 생기고 많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현실을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그럴 때 회개해야 되고 진짜 탄식을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뭘더 싸나가려고 해요. 돌이키지 않고 치울 걸 치우지 않고 그럼 열매가 없는 또 나가보면, 또 이제, 부딪히면, 또 이제, 옛 사람이, 그냥 또 활동하는 거죠.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만들어야. 그러니까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못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새로 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요구되는 말인 거예요. 응.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가장 중심 부분을 뜻합니다. 헬라어로 카르디아 라는 말인데 말씀을 우리의 지적인 부분에서 받아들이고 마는 게 아닙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니라. 마음 요즘은 뭐뇌 이제 행동과학 그 발달해가지고 마음이 없다 그러지 뇌가 마음이라 고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뇌하고 심장하고 분리합니다. 근데 몸이 유기적인 존재인데 그걸 분리해요. 뇌 어느 부분을 떼내면 어 어 이제 그 사람의 그 어, 어떻게 나타난다 그렇게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음. 그까 그러니까 사실 뇌가 오그라져 갖고 요만큼만 남았어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아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음. 예, 은혜가 없으면 뇌가 꽉차 있어도 단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음. 마음은 영혼의 가장 깊이 있는 곳으로서 생명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인간 생명의 근본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레브, 심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그런 거로 마음은 가장 그 사람다운 곳, 그, 그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의 중심부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리토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리포서 2장에 <웃음> 그 나오듯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씀을 져야 할 만한 요소가 다 제거된 마음 밭을 파 뒤집어서 그 안에 있는 가시나 엉겅귀의 시나 잔뿌리가 다 없어진 것과 이생의 염려 제리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말씀을 의지해서 뽑아내고, 예? 그 단단해진 그 바위 덩어리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아플지라도 파고 괭이지라고 농구로 갈아서 <웃음> 단단한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곱게 쳐서 나중에 씨가 들어가면 그 충분히 받아들일 상태가 돼야. 보통 대부분 봉은요 아프니까. 조금 걷어내다 말고 덮어버려요. 그러면, 시가 들어가면 또 마찬가지. 또 마찬가지. 아포, 내가 그야말로, 째는, 그, 그, 끊어내는 아픔이 있고. 그냥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내라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고.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요. 내 옛사람의 성향으로는 안 된다. 이 내가 이옛 사람의 그내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적인 죄들이 있어요. 그 그러고 그 가정 가족이 그래 그 가족이 건강에 미쳐버리면 건강에 약하고 또 재물에 미쳐버리면 또 재물에 약하고 그 집안마다 그렇고 민, 지역마다 그렇고 민족마다 그렇고 나라마다 틀려요. 그, 그, 유전적인 요인이 그런 거, 어떻게 그런, 그런 걸 더, 환경적으로 더 그런 걸또더 더 조장하는 그 사회 속에 살면 더 그렇게 되는 거지. 응. 근데 그런 것들을 알고 내가 그걸 제어해야지. 아퍼, 내가 죽는 안에 있어도 뽑아내고, 그, 그, 돌을, 돌 같은 그 가시, 떨 같은 걸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내 책임이에요.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예수 예수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평안을 자기가 유지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 자기 재주를 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 이런 것도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끼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그 길가가 옥타고가 됩니까? 아니죠. 그거는 별개 문제. 다른 문제라고요. 내가 <웃음> 믿는다고 하면, 하면 뽑아내야 될게 있단 말이에요. 옛사람의 성향. <웃음> 이렇게 해서 완전히 옥토로서 준비되어야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이건 알미니안들이 곡해가지고 그 무슨 신이 협력으로 인간이 준비해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살려놓고 주님이 너 스스로 책임지고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제거한. 1차적으로는 씨뿌리는 자에 만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되기도 하고 2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아 말씀을 받는 자들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씨뿌리는 자의 비유니까 씨뿌리는 자가 당하는 현실 그리고 또 주의 제자들도 나가서 씨뿌리는 자로서 나가서 활동할 때 그런 환경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런 면이 1차적으로 있고 또 거기에 나온 것이 2차적으로 나온 것이 각자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 누리느냐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걸 아주 주석을 잘 해놨습니다. 여기, 시뿌리는 자의 저기, 이사야 6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걸 가지고 아주 설명을 잘 해놨어요. 주님이 그렇게 야박하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상태들, 그리고 또 구속사의 진행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아직, 그 활동하지 않아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제어를 한 거지. 주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셔요. 나중에 이 뿌리는 비유의본의를 알고 돌아와서 진짜 내가 그랬구나 하는 걸 알고 탄식하길 바라시고, 돌아오길 바라시지, 너희들 내가 못 믿게 딱 떼어놓는다. 이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본문을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아주 잘 해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아, 음, 하이퍼 칼비니스트 얘기했는데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해 자기네들은 옥토고 이 사람들은 다 이미 제껴놓고 가만히 있어도 옥토가 될 거다.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이게 <웃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발이 대척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되죠. 자기 할일 하나도 안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